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오브 어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라TV에는 아쉽게도 완전체로 다모이진 못했지만 그렇죠. 저희 네시서라도 네, 미친듯이 더 재밌게 예. 네. 네. 뽑뽀고하겠습니다 그럼요. 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저희 신곡을 누가 소개해드릴까요? 어... 신곡 소개는 제가 또더 예, 좋아하니까. 예, 예. 일단 이번 앨범 저희 일곱 번째 미니 앨범 게이트웨이의 타이틀곡이죠. 음. 노크 널 찾아가면요. 지금은 볼수 없는 누군가를 시간의 것으로 찾아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음.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네네. 어, 어, 네, 네, 그리고 많은 기사에서 저희 이번 노래를 듣고 파워 청량이라는 음. 수식어를 붙여주셨다. 네, 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죠. 잘 어울리는 수성 형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급 파워 청량 에너지를 네.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곡들 중에 안무가 좀 가장 힘든 네. 중에 속하잖아요. 음, 그렇죠. 포인트 안무를 우리 라키 네. 씨가 아, 또 약간 특이하게 진진 형이 한번 가보는 거든. 아, 네, 좋죠. 노래를 불러주시면. 파이, 세, 세, 너의 찾아가는 나, 나, 나, 에이. 너의 찾아가는 나, 나, 나, 에이. 에이. 에이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작진 분들이 준비한 간식을 걸고 음. 하는 오. 게임입니다. 아, 진짜요? 아. 아, 또 간식을 걸고 하는 건또 처음인데. 그렇잘 아, 먹겠습니다. 그 간식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hot dog, hot dog, 매운 맛. hot dog, hot dog 두 번째는 bread and coffee, oh. <웃음> <웃음> 과 커피. Yeah. Yeah.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밥. 초밥을 추밥.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각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사라 씨부터. 저는 세 가지 중에 어... 빵이 크리스피라면 네. 빵과 커피를 먹고 싶습니다. 오. 오. 크리스피 맞아요. 오. 저는 크리스를 고르겠습니다. 한번는딱 봐도 그미유미네나그 맞아요. 3 번은 딱 봐도 딱 봐도 초밥. <웃음> 와, 샤벡. 저는 크리스피 도넛이라면 이번을 2번. 고르겠습니다. 어요 크리스피 크림 저녁 알레베. 자, 저, 그러면... 어. 저녁 알레베. 자, 저, 그러면... 어. 저, 저는 저왜얘기하요 네? 저, 저, 저, 아, 빨리 얘기해. 은연중에 응. 얘기하라고요, 아, 저는 이번인데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스티로 바꿔주실 수있어요 스무디. 스무디. 스무디죠, 아, 스무디 좋지. 2번, 2번. 좋지. 2번. 그러면 이번으로 2번 갈까요? 다 같이 이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예. 이름하여 신것 걸고 간식을 시험하라. 그럼 저희가 어떤 게임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게임 미션을 바로 봐볼까요? 네. 산나 씨가 저 숫자가 어. 어. 지금 감겨 네. 있는데 묶여 있는 줄을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세요. 널 해방해줄래. <웃음> 거 그럼 널 해방해 줄래? 풀어주면 멋있는 거예요. 그럼. 자 미션! 미션 읽어주세요 네 미션 1단계는 바늘에 실깨기 아하. 2단계는 재기차기 10개 아하. 3단계는 공기 5년 나기 아하. 4단계는 커플 질렀기 20개 아하. 5단계는 멤버 전체 일심동체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할게요 준비 시작! 시작! 오 시작했습니다 역시 침을 발라줘야죠 어 잘하죠. 뭔가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시... 좋은데. 느낌 아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성이 저렇게 큰데. 맛있어요.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실맛이지 뭐. 아 네 지금 라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어 들어왔어 2분 20초가 지금 남았습니다 1, 자, 자기 혼자 1분 다, 다 쓰고 있어요 야라키너제기야라키너제기야 아! 야, 야, 아! 아! 너가 제기 라키야 라키 락키 침안 묻은 부 어, 조심해야죠 비이은더 못할 것 같은데? 알겠지. 저희 아스로가 굉장히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 줄여서 뭐겠어요? 자신만만 줄여서 뭐겠어요? Let's go! 아시, 하나 둘 하나. 아 잠시만 왜 그래 왜 그래? 천천히 천천히 하나 그렇지 그렇지. 둘셋네 아!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하, 나 둘, 이제 많이 남았어. 셋, 넷, 다섯. 좋아, 좋아.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열. 빨빨빨빨빨빨. 아 잘해요. 손이 커가지고 지금 또. 아분 어. 남았죠. 어. 오 잘해 잘해 잘해. 아이, 고 미로 떠 처음 터 처음 부터해야돼 처음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아니? 자 어디 가서? <웃음>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로 공기가 터졌어요. 공기가 터졌어. 네 개로 해. 네 개. 아 이거 왜 그래? 자, 30초. 호흡을 가다듬고. 아, 년 5년. 5년.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아, 아,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아, 빨리 빨리. 12개, 아, 12개부터 이어서 해. 40초, 10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부터 10초. 10초부터 1 0 1 0 문제 뭐야? 응.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야 막! 막! <웃음>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이거 안 주신 줄 알았지 좀? 아 그러면 아니, 저 일단은 와. 첫 번째 도전은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아, 자두 네. 번째 도전 네 이번에 미션 자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공기의 장신입나 공기 해볼래. 공기 해보시고 아니, 공기 할수 있을까? 내가 자기 할게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 할까? 어, 형이랑 날아가자 어. 형이랑 날아 그 그래. 그래. 어, 되겠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비둘 씨침좀묻혀시고자 <웃음> 준비 시작! 마 부터 넣어요넣어요넣어요 넣었어요 마 부터 어요넣어요넣어요 넣었어요 재기차기 재기차기기차기 하나 둘셋넷 다음 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열, 열, 열, 열, 천 열, 열, 열, 돼. 열, 천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그거 잡아, 주워. 그거 잡아! 어, 누워서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아 열, 열, 열, 아 열, 열, 아 열, 아 열, 열, 열, 열, 사 열, 열, 사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이상했어, 이상했어. 라키 넌손이 크니까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아니.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아니, 해야 돼. 오당이에 그냥 다섯 개 잡을, 잡을 때까지 하면돼 그렇지. 오 그렇지. 오케이. 오예, 어, 오예. 어, 라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11, 9, 10, 1열1열1열1열1열1열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2한2 더, 23, 23, 23, 2하 23, 23, 23, 23, 23, 23, 23, 2했 23, 23, 야 이걸로 23, 로3 간식걸고 게임하기 성공! 예!